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두피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탈모 관련된 현상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뭐가 두피에 이 닿아도 괜찮고 뭐가 안 되고 하는 거는 설명서를 보시면 잘알 수가 있어요 설명서를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비교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어 집에 쌓아져 있는 건데 좀 볼게요. 여 흑은 모근 영양 컨디셔너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사용방법과 그 뭐라 그럴까 그 설명서라고 해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을 봐볼게요. 그러면 사용방법에 샴푸 후 모발의 물기를 가볍게 제거한 다음 적당량을 두피와 모발에 발라줍니다. 설명서에 써있어요. 두피와 모발에 발라줍니다. 라고 두피와 모발에 발라줍니다. 라고 써있고 1,2분 후에 미온수로 헹구어냅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두피에 닿아도 된다고 적혀있고 바르고 나서 즉각 씻어내는게 아니라 1,2분 정도 도포해도 된다고 써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명서를 여기 보시면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가오 반전돼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딱 써있어요. 여기에 모발과 두피에 사용하고 1, 2분 후에 헹궈내라고 그죠 적혀있어요. 이 제품은 그러면 두피에 닿아도 되고 두피에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제품이겠죠? 이거 알기 쉽게 그리고 나서 단적으로 다른 걸 볼게요. 그 다음에는 어 그냥 펜틴에서 나오는 그냥 트리트먼트인데요. 이거 뒤에 설명서를 볼게요. 설명서를 사용법을 보면 보세요. 컨디셔너를 사용 후 젖어있는 모발에 젖어있는 모발에 골고루 펴바르고 깨끗이 헹궈냅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아까 전과 다른 거는 뭐죠? 아까 전 거는 두피에 닿아도 되고, 두피도 되고, 모발도 되고, 1,2분 후에 방치도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보시면 모발에만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방치 후 씻어내세요 그런 말 없어요. 그죠? 설명서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어, 단적으로 한번... 어디냐 여기... 여기 되게 조그맣게 적혀있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그냥 네이버라던가 이런 거 상품 같은 거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어 잡혔다 여기 보면 사용방법 보이시죠? 제 검지손가락 여기 보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말 성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진짜 일반인들이 정말 쉽게 어? 이 제품이 뭐 두피에 닿아도 되나? 아니면 어, 두피에 닿아서 뭐, 뭐 탈모라던가 아니면 뭐 모근에 영양을 주거나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 첫 번째 해결방법은 뭐냐면 설명서를 보세요. 뒤에 써있는 설명서가 써있고 사용법이 써있어요. 이거 만든 회사들이 괜히 써놓은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로 써놓았으면 이거를 당연히 우리나라 관리하는 책에서 시정... 요구를 시정명령을 내리던가 아니면 못 팔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드리는 팁 정말 이거는 간단하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뒤에 설명서를 잘 보세요 설명서를 잘 보시면 단적으로 제가 이두 제품을 가지고 나왔지만 물론 컨셉상으로 봐도 이 제품은 어 뭐라 그럴까 모근역량이라고 돼있어서 당연히 득다을것 같이 생겼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려고 지금 뒤에 설명서 보다가 두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은 두피에 다, 두피와 모발에 사용하고 1, 2분 후에 방치를 해도 된다라고 적혀있고 이 제품은 모발에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헹궈내세요. 바로 헹궈내세요. 라고 써있어요. 방치해두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상글만 알면 일단 두피에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방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알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